부단횡단 중 사고로 대퇴골 수술 후 4일 만에 급성신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면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우체국 제2014-16호 도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우체국 교통재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기간 중 도로에서 차를 피하려다가 리어카에 치이는 사고로 대퇴골 골절이 발생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중급성신근경색이 발생하여 4일만에 사망하였습니다.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나사못 및 금속정을 이용한 내구정수를 시행한 후 갑작스럽게 발생한 심근경색에 의하여 급성 심장사로 수술일로부터 4일 만에 사망하였고 심장내과 담당 의사는 대퇴골 골절로 인한 수술 전 출혈의 위험성으로 항혈소판제를 중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이 유발되었다고 의견을 회신하였고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외상기여도는 50%로 적시하였습니다. 반면 피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사고 이전 2012년 급성 신근경색으로관상동맥내 스탠드 사비스를 시행하여 심근경색으로 인한 허혈성 심부전으로 추적 관찰을 받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자로서 일반적으로 대퇴골전자관골절은 생명을 잃을 정도로 중한 사고라고 볼수 없습니다.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신근경색으로 인한 급성심장사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확인되었고 불기소 결정서에 의하면 교통사고와는 관계없는 신근경색의 지병이 발견되어 시술을 받다가 급성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우연의 판단 쟁점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타 부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인 부통재해를 중대한 원인으로 사망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피보험자는 당뇨, 급성 심근경색, 이러한 질환을 치료받은 기왕증이 있는 고위험군의 환자로서 사망진단서상 심근경색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병사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교통재해보다는 기존의 치질적 요인이 있는 심혈관관계 질환을 중대한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다만 수술 전 출혈의 우려로 평소 복용 중이었던 항혈소판제의 투약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주치의도 항혈소판제 중지, 수술, 통증 등에 의한 스트레스가 망인의 심근경색에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회신하였고 수수로 비교적 단기간인 4일 만에 사망에 이른 점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교통제의 기여도 40%로 인정하여 교통재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함이 상당합니다 관련 분쟁조정 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